어떻게요 귀여운 걸 찍어야지 꼬으시면 귀여우시던가요잘좋습니다 네, <웃음> 안녕하세요 결호입니다 <웃음> 오늘도 어쩌고저쩌고 리뷰로 들어왔습니다 야호 <웃음> 오늘은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해온 친구가 있어요 자 CU에서 사왔어요 마성의 돈까스입니다 야호 <웃음> <웃음> 마성의 돈까스 진짜 세상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에요.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리뷰할 거는 마성의 돈까스라는 제품이고요. 매콤, 달콤, 치폴레 소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주얼만 보면 뭐 그렇게 에이, 까봐야 알것 같아요. <웃음> 다른 거 까보죠? 아, 이 돈까스가 같이 올라와. 따라, <웃음> 따라! 제가 딱 봤을 때 감상평은 어... 이거 치즈랑 소스랑 좀엉겨붙어가고 조금 비주얼이 그렇다 근데 와, 맛있는 냄새가 확 나요 맛있는 소스 냄새가 확 나고 반찬이... 이건 현실 고증인거예요 돈까스집 가면 반찬 적은 거 고증하는 건가? 콘샐러드랑 피클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이만한 거예요 반찬을 많이 넣기가 한... 몇분 돌리는 거지? 700W에 2분이래요 요런 거 먹을 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뭔가 이런 절임이나 차갑게 먹는 거? 이거 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이런 류 초창기에 나올 때는 써놨었는데 이거 빼고 돌리세요 이렇게 요새 안 써놓더라고요 사실 잘 몰라 안 드셔보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돌려올게요 오 냄새 좋아 우와 아 이게 돈가스지? 그렇지 이거지 근데 치즈가 좀안 녹았는데 더 돌리면 안될것 같아 치즈 녹이려다가 돈가스 살도 녹었어 일단 요런 비주얼이에요 지금도 전자렌지 2분을 돌렸고 따뜻? 어, 엄청 뜨고 어,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용기 왜래 용기가 엄청 열이 전달잘돼 오우.. 손있는줄 알았네 돈가스 한번 먹어볼게요 돈가스 메인이니까 요거부터 먹으면서 리뷰를 시작할게요 요런 식으로 한입 먹었는데요 약간 질감이 두꺼운 종이가 부들부들해진걸 씹는 그런 질감이야 사실 까놓고 이렇게 해서 2,000 y e 바삭바삭함을 기대하면 안 되기는 해. 근데 이건 고기 질감도 막 그렇게 좋지는 않다. t e r 2,000 진짜 웃긴 게 그래도 맛있어 소스 0 years later, 2,000 years l a t e 2,000 years later, t 망고야 오빠 얘기하다만 끝낼게. 엄청 들어와, 고야이가와 최고의 한 점이다. 이게 뭐 가까이 보여 보이... 선생님.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있다가 놀아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혹시 카메라 나가나요? 제가 혼자 이상한 짓을 하는 걸로 보이진 않나요? 그렇게 출연하고 싶으시면 확실히 출연하세요 선생님 자꾸 옆에서 그.. 이거 누가 편집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꾸 멘트 잘린다고 혼나겠다 야 PD님 드셔보세요 질감 이상하죠? 근데 소스 맛은 맛있죠? 내가 얘기한 게 딱이라니까? 사이점 돈가스인 거 가만하고서라도 조금 조금 딴 돈가스들보다도 약간 모자라 그거보다 하얗게 맵기도 해 그리고 살짝 크림 들어가는 맛이 치폴레가 볼까? 검색한번 해볼게 뭐, 타코 전문점 그런 데서 쓰는 소스인가 봐 이게? 이건 그냥 저 3분 밑에 볼 소스인데 <웃음>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은 이게 문제야 기대감을 갖게 하지 말라니까 치폴레 소스 이런 거 써놓지 말고 그냥 맛있는 소스와 함께 해요 이렇게 써놓으라고 꼭 비교군을 지들이 만들고 있어 카메라 어디가지? 따라가 <웃음> 나도 나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갖게 기대감을 갖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이렇게 <웃음> 이런. <이렇게> 내가 <얼마 웃음> 싫어하잖아요. 아니 자꾸 카메라 걸로 가잖아요. 어떻게요 귀여운 걸 찍어야지. 꼬시면 <웃음> 귀여우시던가요네 좋습니다. <웃음>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편집자님들이 잘 정리해 줄 거예요 제 멘트를. 뭔 소리야? 좋아요 자중평 시간 사실 이건 돈가스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안돼 그냥 고기 반찬이 잔뜩 먹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때 도시락에서 사먹을 만하고 근데 사실 GS에 고기 많은 도시락 있거든요 그거 전바탕이에요 일단 소스는 그렇게 대단한 소스 느낌은 아니고 이게 삼불 미트볼 소스의 로제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돈까스 질감한뭐 보시다시피 뚝 하고 잘립니다 나뭇가지처럼 참잘럼 왔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요 돈까스 별점 2.5 드리고요 4,500원 가깝다 진짜 쨌튼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 이게 누가 이름을 마성의 돈까스로 지었지? 개인 돈까스야